를 가져와 봤어요. 오늘은 팬티 개는 법 알아보도록 할게요. 저는 하나는 안에 쏙 넣는 법 그리고 하나는 넣지 않고 개는 법 두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양쪽 허리 부분을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맞춰서 접어줍니다. 이 선에 맞춰서 접어주시면 되세요. 이쪽 허리 부분도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여기서 3분의 1 지점을 위로 접어서 올려줍니다 네, 그러면 이쪽 부분이 남죠? 이쪽 부분이 남죠? 이쪽 부분을 고무줄 안에 쏙 넣어주시면 네, 완성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수납할 때도 네모 모양이라서 이렇게 수납하기도 참 예쁘게 정리가 잘 되거든요 이렇게 수납해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두 번째 방법은 고무줄에 넣지 않는 방법이고요. 시간이 없으시는 분들, 빨리 계시고 싶은 분들은, 어, 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밑에 부분을 위로 올려줍니다. 그리고 3분의 1 지점 반 접어주시고요. 또한번반 접어주시면, 네, 완성입니다. 어, 고무줄에 넣는 방법을 제가 좀 선호하는 편이라 이렇게는 많이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수납할 때는 좀 얇고 꺼내기가 좀 쉽더라고요 대신에 좀 풀린다는 점 그게 좀 단점인 그래도 이렇게 빨리 접을 수 있고요 어, 고무줄에 넣지 않는 또 장점이 있겠죠?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알아봤는데요 어, 예쁘게 정리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기주부였습니다